안녕하세요 돌봄 반려견 훈련사 정재원입니다. 캣넬에서 스스로 문 닫는 강아지 그동안 제 영상에 몇번 등장했는데요 이걸 귀엽게 봐주시고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스스로 문 닫게 하는 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해야지. 토리 하우스. 먼저 두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우스 훈련인데요 스스로 문을 닫기 위해서는 캣넬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캔넬 훈련은 우측 상단의 카드나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손 훈련입니다 문닫기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손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를 캔넬 안에 들어가게 한뒤 캔넬 문을 닫고 문 앞에서 손을 시키세요 그럼 손을 하기 위해 손을 뻗다가 캔넬 문에 손이 걸릴 거예요 이때 칭찬하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캔넬문에 손을 거는 행동이 거부감이 없어지도록 반복 훈련을 해주세요 캔넬에 들어가는게 익숙하고 손을 할줄 아는 강아지라면 여기까진 금방 할겁니다 캔넬문에 손을 거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면 캔넬문을 조금씩 열고 훈련해주세요 이렇게 문을 조금 열고 했을때 바로 문을 잡고 당기는 강아지가 있고 손을 걸기만 하는 강아지가 있을거예요 둘다 바로 보상해주시고요 문을 당기는 강아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걸고만 있는 강아지한테는 이제 닿는 행동을 만들어줘야겠죠 손을 한뒤 문에 손을 걸고 있을 때 간식을 보여주고 기다리세요 그럼 보채기 위해 긁는 행동을 하는데 손이 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을 닿는 행동이 될거예요 이때 바로 칭찬과 함께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보채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고치지 않는 강아지라면 그래도 일단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칭찬과 보상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문이 조금 움직이면 칭찬과 보상 그렇게 문을 움직이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조금씩 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것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옳지. 이제는 캔넬에 들어가는 행동과 스스로 문 닫는 행동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명령어를 통해서 강아지가 캔넬 안으로 들어가면 연속해서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행동을 유도해주세요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했다면 손을 명령하듯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면 될 거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강아지는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행동과 하우스 훈련과 문 닫기 행동의 연결 이렇게 두 단계를 동시에 가르쳤는데요 사실 이건 분리해서 하나씩 따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이젠 이걸 또 반복해야 돼요 하우스 명령어로 캔넬에 들어가면 바로 스스로 문 닫기까지 그리고 보상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강아지마다 다르겠지만 몇번만에 행동 유도 없이 문 닫기까지 하는 강아지도 있을 거고요 며칠 정도는 걸리는 강아지도 있을 거예요 오래 걸려도 며칠이면 자연스럽게 연결 동작을 할 겁니다 참 어... 쉽죠 조금은 신기하고 귀여운 개인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캔넬을 구매하실 때 이런걸 줄거예요 이걸 보이는 것처럼 문에 달아 놓으시면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도 스스로 문 닫는 행동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물병 뚜껑이나 그 속에 있는 이런걸 문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럼 귀여운 개인기와 함께 아름다운 반려생활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